이거. 이거. 요 이거. 네, 이거. 네, 이 이거. 네, 이거. 네, 이거. 네, 이거. 네, 이 이거. 네, 이거. 네, 이거. 네, 이 네, 이거. 이거. 네, 이거. 네, 거이이자이거거 등요 어, 이 향사에 하시 말씀 있다도 좀참으시고체말 하지 마따이. 산겨 고요저 시설 때 왼손이 얼른 들어 올른다. 아기 이렇게 다이고 이년이 아니죠. 그년요한번 이런 거 요거 농 있어요. 어떤 서류? 이거 딱이 까는 건 농협에 가면 있어. 지금부터 어2 0 0 0 당기 기용한 352년 어 1월 3월 1일 고산사 재항을 시작하겠니다 간자인초은 과한 정시 진설 그간을쓸 때? 이때. 예, 그아그 음. <듬> <듬> <듬> <Vorteil> <듬> <van fucking> 고, 기, 고, 사, 그, 박, 무 지, 문, 이 박, 문, 그, 그... 그... 그... 그... 고기 운 합니다. 예 하겠다. 아지상. 예. 무릎고 그리고 상시 쉬고 있다가 배할때 넣어 주니다 배. 흥, 리시고배 I'm not sure. I'm not 그 r e I'm n o 게 not s u r 다 i 성 not s u r r o t r e m s 저, e r e e r i r o n e n n e r e 밑에서 열을 아 이만이 에 이 기능이 쪽으로 음. 안 나. 타는네 <목소리> 아, 아. <목소리> 전태래, 응. 전태래요. 그렇게 <웃음> 집권. 집권. 수, 아 저거 아 그러니까 원래 드려. 거고 집회, 본회. 주 주가 선을 그걸 다고고자 자수지 전우 신일전 올려 올리요. 거기다 부 병신. 이 가삼기수어어 어, 어. <놀람> 아니 맞아 여기서 우리 가야지 여기, 어, 예. 어,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요하하어 그러면 주 아니 어떻게 주시라고? 오, 어, 여기서 보이 하지. 형패도 아니그고 형패도 아니고. 형님한테 드리고. 그럼 관부 보복 신 평신. yeah 진입준 헌반 금 정신 정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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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앉아 그렇게 무릎을 뜯더라 편하게 앉으시 이게 너무 다 하지 않나? 또또또하나 진짜 아거 숫자도 한빨 여기 와아다있죠다어디서한 빨리 오나 반만 채울 거의 반만 아니한채채워사 상만했다고 사과 내가 작은 진짜. 상에다가 술을 놔뒀지 않아그거지이아 그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거기 있어 여기 있어 이잡으세요잡기잡으 안녕. 아니, 그래 너무 많터이고다 바꾸세요. 면안 돼. 습니다됐 정원으로 이 무마장은 현장도 아흔 정원 그랬지 이렇하고 있는데 그때 아가 아이 난 그래. 그래. 아이, 제일로 골야나제다도나 공작재장 아공작재리어 공작이요? 나가 이제 이제 야시 그리고 문양여너 가져다 그하 그래. 안 있어? 아니 거기아야네 내가 아니거가아아아아아아아 아, 로적이요 아, 이요 끈적이요. 끈이요 네 right. uh, 어, yeah. <classroom> Kernhand <tierra> 선자 전자라 학교 신현전 소단 1정 번거한 공부 평신 경신. s 한 번만 해 계셔도 돼들어 계셔도 돼이거유들어가계셔도 수원관, 진짜 혼자 다녀왔진 혼자, 혼자, 우짜진신 진짜, 진짜, 진짜, 일짜 진짜, 진짜, 고금 진짜, 진 전자극 전자수, 전자수, 자자 그러는데 내가 공야인자수관 다시 태어나 군단지 비에 비스도 기억도 기억이 나 거리 네, 이만온으로 그다음에 지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으로땅과 정교해야 돼. 지어 시작하고. 아파트 관리비가 지거든요 4352년 기회 3월 인시 당기 후학 피수 감소고우 문전공 설재 정선생 보기 서유척사 도덕지순 가해 후학 통서 심윤 백세경항 예학정인 이재선생 전공 청풍준절, 두이 무민 임류영환, 위세표준, 유신종조지상조, 그이생폐예제자성석풍시킨명천이 애주권선생 전공, 애소은 선생 전공 고정 선생 전공 송계 선생 전공 월함 선생 전공 배상향이 주석에 한국어 좀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해가 왔기어 4352년 기해전 3월 초항제 오산사 춘재향사를 맞이하여 불초 우학 기수는 사장 앞에 엎드려 두고 가고 인사 드린 뒤 감히 한 말씀을 올립니다. 문정공 설제 난우 정선생은 유교를 숭상하고 사교를 배척하여 도덕이 순수하셨으며 후학에 가해하여 떳떳한 인륜을 차례대로 독타히하셔서 백세토록 우러하게 되니 그 정연함이 세상의 모든 예에 합당하였습니다. 이재선생 전공은 청풍 중절로 물러나 숨었을때 근심이 없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일어나서 부지런해지고 완화한 사람들이 청렴해져서 세상의 모범이 되셨으며 사육신과 지조가 같아서 어른들이 서로 밝게 어울렸다 옵니다. 이에 상과 간소하나마몇 가지 부가와 몇 달로 내를 비어 세상을 찾아 올립니다. 이에 애주건 선생 나주 전공, 애성원 선생 나주 전공, 고정 선생 나주 전공, 송교 선생 나주 전공, 오람 선생 나주 전공을 나라의 다섯 충신으로서 함께 배양하오니 같이 흠양하여 주셨옵소서 응. 수클인강복이 그, 보기,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 자주 자자 자자어 자자 자자어 자자 자자어 자자 자자 자자 자자리 자자 자자리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어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간사 고 내가 될편는 편해. 편해. 편 편해. 해 편해. 오, 아멘, you oh. 시. <shrie> 목 f e t c Joe. Yeah. 내려가 는거 라고 신주자3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어 가고, 가가가고 이렇게 <목소리도> 그이거 이제 그 뭐냐면은 그 뭐냐면은 그 뭐냐면은 그 뭐냐면은 그뭐냐면그그 가바이샤 슈바이샤, 슈바이샤, 슈바이샤, 이샤슈이샤이샤 슈바이샤, 슈고이샤 슈바이샤, 슈이샤슈바이이샤슈이샤슈바신발이이이샤슈신발샤 슈바이샤, 슈바 한번 잠깐 만 원이에요. 이거 지금 한에이지 지금 에요 이 스탠 시가 오늘 조 남았어. 이는거요뭐이이있어 그런 그런 나는 올 올림 린리서내해에서 가서 오늘 해도 땀해도, 땀해도, 안 돼, 안 돼, 안 잘안 얻어서 는 그러는데, 인 가면 들을 놔둬가, 아, 오빠,